경의성 숲길 근처 소풍음식 포장하려고 들른 유명 베트남 음식점 닭으로 만든 신메뉴로 위장을 한번 조져볼까? 아, 닭으로 한번 조져봐 <웃음> 메뉴 엄청 많네 <만능해>. 신나품도 <웃음> 있네? 맛있겠다 넷머이 베트남 현지 보드 닭껍질 튀김 쌀국수 되게 독특한게 많네 포장한 음식 들고 소풍장사로 굿 와 정말 노상 이고만 여기가 바로 베트넘 따라라라 우와 무슨 삼계탕같애 비주얼이 자기 통째로? 어아 이게 매운맛이구나 여기 고춧가루 있잖아 왜 고춧가루 없어? 어 여기는 삼계탕이고 이거는 약간 양념 삼계탕 <웃음> 사이고라고이렇게 어, 요렇게 됐어 됐어 됐어 오 뜨거워 너무 뜨거워 뜨거 뜨거 뜨거 뜨거 <웃음> 청양고추 나오는 거봐 뭐, 어, 어떡하지? <웃음> 나 맵질인데? <웃음> 아니 고추가 들어있어서 이게 매운 건줄 알았더니 저긴 소스 자체에도 고추가 엄청 들었네 김치도 싸지네 오, 매운 소스 청양마요 이거는 단무지 샐러드 오, 샐러드 두 개네 고수 yeah. 싫어. 따로 부탁했더니 고수를 잔뜩 yeah. 넣어주셨네 <웃음> 와 닭이 진짜 반 마리 들었네 와 이거 먹으면 완전 제대로 해장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트실한 연계 반 마리 제대로 해장하지 면치기 좀 제법 하는데 시원해? 시원하냐고 생각보다 막 상계탕 느낌 이게 아니라 진짜 베트남 쌀국수 그 느낌이네 음. 음. 음. 아 이제서야 우리 점피디가 고수를 못 먹는 게 생각났네 내가 다 먹어야지 <웃음> 아, 이거 한번 뜯어봐야겠구만 이 만화에 나오는 그 장면 <웃음> 음. 완전 순실한데 이거 닭다리 이걸 따로 조리를 해가지고 양념을 했나봐. 짭짤하니 괜찮아. 상깃탕 맛이야, 상깃탕. 근데, 음, 자기 되게 쫀득해. 푹 삶아진 백트라 식백승 느낌. <웃음> 혼자 다 먹겠다. 음, 진짜 쫀득하다. 잠깐만, 이거를 살을 발라가지고 닭다리살이랑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고기는 역시 행복하지. 응. 음. 아해장전 해장. 든데 나게 해장이 되네. 음. 매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담백하게 먹고 싶어요. 속에 좀 이제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부대끼는 사람한테는 이게 최고예. 음. 국물 맛도 깔끔해. 조금 두렵지만. 여기 여기 봐봐 고추가 여기 고추씨까지 아주 완전 어우 야 미쳤어 미쳤어 이거 매울 것 같아 아 고추 청양고추 토핑으로도 청양고추가 있어 똥고추 입와 이거 먹고 와 죽는 거 아니야? 죽진 않겠지?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왔어 <웃음> 생각보다 안 맵다라고 얘기 아지는데 <웃음> 아, 먹을만은 해 먹을만은 한데 음. 진짜 칼카해 어. 어. 담물, 담물. 아. 담물 담 나와. 아? 새. 아, 이거 치킨. 분짜 치킨. 생각해 보니까 청량 소스다. 분짜 소스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청양 소스에 푹푹 어? 이건 맛있어 청양이 매운지 아 소스 괜찮네 달달하고 청양 마요에 청양고추 들어간 맛? 아, 청양고추가 마요네즈에 들어간 맛? 집에서도 해 먹어야지? 응 맛있어 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물이잖 말지 정말 밖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베트남 노상에서 먹는 느낌적인 느낌 왜 손으로 먹지 그냥 젓가락은 왜 써? 음. <웃음> <웃음> 고추가 먹고냥에 뭐 붙었어 <웃음> 와 맛, 말, 어, 말? 어 음. 맛이 괜찮네 옛날 통닭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야채랑 청양 마요 소스까지 딱 붙어있으니까 우와 이 평상시에 좀 맛보지 않았던 그런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이질감은 하나도 없고 오 이거 맛있네? 아 마치 전주에 그 가맥소스 다메소스, 그 가맥소스도 아마 청양 마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고 마요랑 되게 비슷한데 이게 좀더 후레쉬한 맛 내가 마비된 밥스리는 청양 소스에 분짜를 찍어 음, 먹었어요 잘 튀겼어 엄청 바삭해 이렇게 섞어 먹으니까 정말 상큼하고 좋네 응응닭 음. 음. 사이즈도 우리가 옛날 통닭 사먹으면 딱 그런 느낌? 와 이거 맥주 안주로는 진짜 채우겠다 야, 야채까지 있으니까 잠깐 근데 분짜 소스는? 오 대박 미쳤다 비주얼 방금 먹은 옛날 통닭이 통째로 들어있네 그냥 밥만 한번 먼저 먹어보고 분짜 치킨이라고 음 그냥 볶음밥에 <웃음> 여기도 고추가 들어있네 <웃음> 양념치킨 라이스 소스인데 이거 뿌려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안에 <웃음> 미쳤어 고추밥 <웃음> 여기에 이렇게 부어서 두렵다 두려워 진짜 아 진짜 이거는 감방 가면서 비벼 먹어야 되는 맛. 엄청 매워. 오. 와 아, 소스 이거 요물이네. 어. 닭은 똑같을 것 같아. 음 똑같아. 닭에다가 밥이랑. 아 매워. 어 이거는 조금 상위레벨 클라스 분들이 먹어야 될것 같아. 이거 되게 매워. 이 국물에 비교하자면 난 이게 더 매운 것 같아. 아, 어 너무 매 아, 아, 아 힘봐 아, 드디어 힘봐 <웃음> 이게 분짜치킨 소스인데 일단 한번 찍어 먹어 봐야겠어 식초와 레몬이 들어간 어 엄청 상큼한 그런 프레쉬한 소스고 치킨을 푹 찍어서 많이 시키니까 아무거나 막 찍어먹는구나 양념치킨 라이스는 흰밥에 분짜 소스는 분짜에 먹어요 되게 잘 어울려 그리고 밥이랑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게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초밥 느낌 맞아 맞아 맞아 비벼가지고 음. 와 이거 요물이네 치킨 초밥 치킨 초밥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, 아 이거 단짠 단짠 해가지고 아주 매력적이야. 치킨 샐러드와 초밥에 콜라, 음. 뽕. 베트남에서 먹던 분짜는 되게 느엉맘 소스나 이런 게좀 젓갈냄새 이런 게 향이 강한데 약간 약한 버전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버전의 그런 소스인 것 같아. 밥이랑 고수밥. 음. 어? 음. 어, 암마 고수 너무 많이 넣었다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베트남에서 밥 먹는 기분이야 여기가 바로 베트남 여행이 별거 있나 뭐 이렇게 노는 거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안녕